안녕하십니까 논장 성막수입니다 저희 형님 댁이 송도에 있는데 가끔씩 송도에 와서 여기 트리플 스트리트에 와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마침 형님 댁에 왔다가 여기 전문 식당가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가게를 한번 들러서 체크를 한번 해드리려고 살짝 들렀습니다 근데 규모가 여기가 엄청나네요 매번 오면서 느끼지만 확실히 규모가 큽니다 여기가 그런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주말에는 아마 사람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 구독자님이 지금 고민이 김밥집을 하고 계세요 니김밥이라고 2017년 4월에 달 오픈해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출이 점점 떨어지니까 종목을 바꿔야 되나? 업장에 문제가 있나?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송도 온 김에 간단하게라도 제가 뭐 장사하는데 디테일하게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파악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가고 싶어서 들렀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그렇게 손님이 많은 날은 아니에요 많은 날은 아닌데도 그래도 쇼핑하러 오시는 분들이 간간이 많이 보이세요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셔가지고, 아 여기서 장사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송도 온 김에 들어가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 어, 앞에 되게 이쁘게 잘해 놨네. 전문 식당가도 되어 있고, 이제 브랜드별로, 이제 고급 브랜드, 아니면 스포츠 브랜드, 이런 식으로, 그 동수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풍이 진 거야 가짜야 가짜네 <웃음> 진짜인줄 알고 속았다야. <웃음> 야, 멀리서 봤을 때는 진짜 같은데 야 완전히 속았네. 자 가짜입니다. <웃음> 아 가짜인데도 되게 이쁘긴 해요. 연한 시작. 식당도 들어와있고 선식당 오 사람 많네요 여기 그래도 꽤 많이 들어와있어요 홍대논불이 청년 다방도 들어와있고 음. 지금이 한 2시쯤 돼가는데 그래도 사람이 꽤 있어요 있는 집은 선식당이 지금 요즘 유행인가봐요 굉장히 사람이 많네요 야 유행하는 브랜드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으니 미김밥이 저기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아, 반, 반갑습니다. 아 <웃음> 가게는 어, 꽤 크네요. 예. 음, 여기 브랜드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예. 네. 지금 들어올 때 보니까 선식당이라고. 예. 저게 언제 오픈한 거예요? 음, 이제 한두달 갑니다 두 달. 네, 근데 제일 지금 여기서는 핫해요. 딱 그런 거 같아요 예.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청년 가방이. 예, 여전히 여기도 거기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와. 학생들이. 네. 여기는 네. 트렌드에 민감하겠다. 예. 딱 트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다. 제가 그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예. 여기 2년 전에 오픈했을 때는 예. 어땠어요 상황이? 표현을 하자면 정말 네. 좋았어요. 네. 그, 좋았다는 말이 네. 막연하게 좋았다는 게 아니라 음. 제가 문을 닫을 정도. 음. 여기 사람이 많이 들어고그 이후로 이제 가게들이 막 생겼어요. 1층은 거의 옷집이었거든요. 옷집들은 소된 음. 말로도 망하고. 그리고 거그 자리에 있는 매장들이 다프랜차이즈 음 이런 식당들이 어와가지고 그런 인기 있는 거 민감한 거막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네. 리김밥이 2년 전에 핫했죠. 그렇죠 프리미엄 김밥이라고. 그렇죠. 예. 2년 전에 딱 핫했죠. 예. 여기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젊은 사대들도 많이 오고 목사로 예. 많이 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또 층들이 낮아요 보니까 예, 저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굉장히 저 트렌드에 민감한 거예요 이 여기 자체가 처음에는 제가 왔을 때는 장사로만 이렇게 한번 따져드릴까 했는데 여기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겠다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선실당이 요즘 사실 조금 핫하거든요 예. 들어오는 데 보니까 꽉차 있더라고요 어. 그럼 이 자리는 5년 계약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어. 5년 계약인데 어. 아직도 네. 저희는 3년이 남았고 음. 솔직히 여기를 음. 저희 능력으로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어머니가 처음 여기를 음. 지인분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어. 지인분이 갑자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해보지 않겠느냐고 양도 양수로,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재계약을 한 거죠. 여기 그러면 계약 조건은 어떻게 돼요 임대요, 2 음. 4 2만 5년 후에도 자동 재계약 연장이 되는 거죠. 뭐 저희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없거나 뭐 문제가 없으면 네. 뭐 관리비랑 임대료 잘 납부하면 네. 또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는 예. 그런 상황. 음. 여기는 일단은 조금 기존 방식하고 다르게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사실은 장사할 때그 꾸준하게 해서 브랜드를 알리고 나름대로 이집 맛집이다 해서 꾸준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는 핫한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이 창고 자체가. 제가 딱 들어오면서 그걸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 핫한 거를 고민하실 이유가 있... 있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방송이다 보니까 어느 브랜드 이름을 지칭하기는 좀 음. 저도 아는 건아닌까 솔직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음. 땡땡 파스타 네. 분장만나봤고 네. 사업 설명도 가봤고 네. 땡땡육개장 음. 나봤는데 대표님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네. 접근하기 너무 쉽잖아요. 누구한테나 열어주는 거고 네. 프랜차이즈는 살아남는 사람만. 잡는다 그게 맞아요. 대표님 방송을 들을 때마다 다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2년 동안 방송해본거다 맞는 거예요. 하라고 하지. 잘 된다고 하지. 막연하게 무슨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과 신뢰가 가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건강이 너무 많고저 때문에. 왜 사람도 없이 들어오실 때뭐 서비스하는 사람도 없어고 사람을 한명 쓰게 되면 저희 정말 문 닫아야 돼요. 음, 지금 장관은 안되겠 그러면 물건값도 꽤 있는, 나가고 임대료, 관리비 어, 나가게 어, 되면 솔직히 저희 어머니하고 저의 인건비도 어, 어, 안 음, 나오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솔직히 대표님께 메일로 보냈지만 저는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고 싶거든요 잘하면 무시하게 와요 어, 저희. 또 제가 여기를 버리고 나간다 하면 임대료는 기본이지만 여기다가 권리금 줘야죠 그럴만한 노력이 안 되고 네. 사실 이제 하나 아이템을 정하고 그 브랜드를 정하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최소 몇 천이 들어가는 거고 음.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없어졌다 했어요 땡땡 파스타 같은 경우는 너무 부담이 없는 거고 땡땡 음. 파스타는 조건이 어땠어요? 바닥까지 다 들어내야 된다고 해서 음. 사실 이거 못 찾는 거 여기에다가 예상을 남... 하더라고요 예상을 고 음. 그래서 바닥까지 더 드러낸다고 하면 공사가 크게 되는 것이고 바닥까지 드러낼 이유가 있나? 그래서 못하겠더라 그리고 주위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음. 그래서 이제 브랜드 마음을 정하고 또 이제 몇 천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음. 괜히 그거를 여기서 해가지고 있으나 마나 뭐 그저 그런 장사라면 또 마음고생해야 되고 그래서 대표님을 여쭤보고 싶으어요 음.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계속 방송을 접함할 때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표님 방송을 들을 때마다 일단은 여기는 단구 손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계속 찾아오는 쪽이라서 맞아요. 일단 핫한 게 먹힌다는 거는 노출이 아직 많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음.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하는 데만 먼저 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 극복할 수 있으면은 이게 원칙상으로는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여기는 조금 특수상권이에요. 네. 제가 판단했을 요 나름대로 핫한 브랜드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자니 또 여건이 또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년 후에는 또 핫하게 또 떨어지면 또 해야 돼또 바꿔야 돼요 감수를 항상 해야 돼요 네. 판단은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대표님 네. 저는 방송을 네. 시청할 때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음. 구독자분들 상담해 주시고 네. 이렇게 찾아뵙는 것이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어제 방송보죠 봤는데 청주 갔다오셨어요 여러분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한 이유가 시험 원는 학생이 정답 알려달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찾아봐야 되고 뭐 프레자이즈 강남에도 다니면서 봐야 되고 그러는데 소위 어머니하고 저하고 여기만 딱 붙어 있다 보니까 거기를 못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솔직히 황당하시잖아요 대표님 입장에 서뭐다발려달라는 건데 고력도안 해보고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말씀 좀 들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와주실 것까지 생각 못 했어요 정말로 정말 저는 여기 오실 거라 생각 못 했냐면 다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그리고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번에 배경 거기서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이다 발언이라고 올린 거 제일 음, 좋아요 그래서? 예, 불만 많거든요, 저희는 하면서 정답을 도저히 못, 찾겠, 못 찾겠고 음, 또좀 대표님한테 길을 좀알려주십니다 음, 정답 알려주세요는 못하겠어요 네. 예, 어느 날부터 음, 1층에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도 식당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가 표현을 하자면 좀 죽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이 또 주중에 하루 쉬는 날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도 저희도 힘들었어요. 때리 아주머니두명 고용해갖고 하루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했는데 그날만 학타지 또 이제 평일 되면 저희는 좀 힘들어. 다른 데는 끼니 때가 되면 점심 때제 그래요. 사람이 보이는데 저희는 안 보여. 근데 이제 세시부터는 여가다 뿌리기 때문에요. 그런 손님들이 이제 오시는 거죠. 식당들이 문을 닫다가. 야 여기는 참.. 음. 저도 좀 고민이 되네요.